오 아유야 오호 오오 좋다 오오오오라오오오 해오리 안될것 같은데? 되나? 한번, 혈이 한번 쳐봐라. 아, 안 되네 해오리. 좀더 당겨야 되네. 라지지라지 와, 와 데이. 역시 동그라서 그런지 굴러프네아 존나 포켓을 좋아데와 아깝다. 터치올 각이었는데 아깝다. 까비아깝수까비아깝수 가비아 갓수. 가비아 갓수. 가 될까? 안되겠비 오오 오, 되겠는데? 꼬리 쪽 꼬리 쪽. 안돼 안돼 너무 어, 너무 <웃음> 잡겠어. 먹어 뭐, 가짜 돈이가 안 먹노 더 먹기 싫어 이거. 아안 된다 안 다닌다 어쩔 수 없다 꼬리쪽으로 들어야겠다 꼬리쪽 지금이야헐 어. 너무 뒤로 갔다 아, 제발. 집게가 그, 네가 이제 내릴 수 있는 위치 왔을 때 음. 그때 내려야겠다 안 가자고 집게 돌아가 먼더 위로.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아. 아, 진짜 이러지 마자. 아, 맞아, f u c k i n 진짜 과연... 어어어어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꼬리 아... 꼬리. 꼬리. 아... 그러니까. 아... 어, 아... 아파, 아... 바꾸자, 바꾸자. 과연? 아... 들어가서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헐. 파키. 와키로 당기니까. 아 존나 지금이야. 그렇지 찌개가 움직이 는데요아 라바 복기 힘든 아니면 라바를 하나 더 다른 거집어가고 저기, 저기 위에 올려. 제 위에 올려가지 해도 될것 같다. Fucking. 아니 마지안까 Fucking. Fucking. 미았는데뭐 이거. 하나 하나 더 찍어갖고 저 올려. 어한나더 끌고 와 설계를 해보자 설계더 끌고 와서 떨가라 저 위에 음, 올려놓고 음, 지금 탑이 딱 좋다 저 위에 저, 올리기만 하면 떨 어, 포기하고 저 위에다 하나 올려 음. 잡아가지고 음. 오, 진짜 저거, 저거, 저거, 거 저거, 저제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이거저 <웃음> 아, 왜 이러 냐고 <웃음> <웃음> 얼마나 얼마나 더 <웃음> 아, 저왜 이러 냐고진어 헐 미친. 찌개 아. 움직임 지랄 같네. 아 이래서 뭐 어떻게 뽑냐? 그럼 다른 또 찝으면 되지. 응? 다른을 아, 전납... 계속 찍어 먹으면 되지. 이뭐 찍는 거야? 응. 막 찍어가 막 찍어가 그냥 대는 대눈, 대는 애 있으면 그냥 막 찍어가. 아 존나 존나 빡치게 돼. 아니, 기계가 아 기계가 돈을 안 받네? 아이씨. <웃음> 아, 왜 이렇게 아, 이 시켜. 아, 이시 <웃음> 어. 아, 이 시켜. 이 시켜. 이 시켜. 이 시켜. 이 시켜. 이 시켜. 저 시켜. 이시어이시어이시어 어? 시켜. 이시파이 아, 유이야 진짜. 아, 정말. 아, 있시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 다른 걸말어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같 계속 다른 걸 찍어 와. 어. 얼마나 남네저 때. 왜 왜이래, 오, 다 가자, 가자, 가자. 어. 아. <웃음> 저 놓는 자리니까 딴거딴 거. 잡아, 딴 거. 와 정말 나 마치 지하 같다 <웃음> 아 왜이네 <웃음> 오 좋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웃음> 오. 오 제발 어 하나님 제발. 와우. 기회다 기회 저 집어가지고 가라 이쪽지는건집어리치면 어, 떨어지니까 찝 t 라 h 자꾸 taken as a w o 고가 d 고 끌고 가 h a d 되겠다 어 k u 어차피 안전빵이 a 끌고가 끌고가 끌고가 i Tanita. Kuruwa, Kuruwa, Kuruwa, k u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와. 별. 아. 야 그거도 어. 가능성은 있다. 아무 어, 뭐 가능성에서 지금 있으나요? <웃음> <웃음> 아 존나일 건데. 아제 동생 빡쳤습니다. <웃음> <웃음> 제 동생 빡쳤어요 안 나와서. 어그 놓는 자리니까? 아 존나일 건데. 제 동생 인형 안 나와서 빡쳤어요. 아우씨. 진짜. <웃음> 제 동생 빡쳤습니다. 아, 기계가 지랄 같아서 <웃음> 빡쳤어요. <웃음> 기계 힘은 좋은데 인형이 너무 아이씨, 모양이. 아, 쌍조이 아, 오빈 진짜 아.. 마름만 있으면 된다 보다 마름만 마만 있으면 나오는데요 어이씨 마름만 <웃음> 뽑아 마름만 <웃음> 아, 지금 제 동생이 여기 이, 이만큼 만들었는데요 아, 지금 보면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요 아 요거를 어떻게 잘 찍기만 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아 지금 얘를 얘를 잡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얘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얘, 얘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얘 근데 아 얘, 얘만 진짜 놓는 자료 아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얘, 얘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지금 라바가 탑에 거의 있어요. 탑에 라바를 이 위에 올리면 올려가지고 회오리나 어디 꼬리쪽 잡아가지고 땡기면 앞으로 올것 같지는 않고 얘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음 받쳐주고 있으니까 올것 같지는 않고 이제 얘를 얘를 잡아서 막 여기 올려도 이렇게 또 찝으면은 나올 것 같아요. 음, 음 그렇네요. 난 저희 동생이 돈 찾을 갔어요. 오늘 저희 동생의 멸망전 과연 뽑을 것인가? 여기 한총 3만 원 들어갔는데요. 어, 씨, 개손해죠, 개손해. 개손해네 개손해. 일단은 음, 저번하고 인형 세팅은 똑같네요. 여기 꼬북이 있고. 이상혁 씨 있고 미키 마우스 있고, 음 지방 이 있고. 어 잠깐만 나봐 지금. 하실 거예요? 올려놔가지고. 금방 끝날 겁니다. 네. 해오리 치면 어딨나? 해오리 쳐봐 나올 거야. 주요, 주요, 제발. 제발. 도와줘, 제발. 제발 도와줘. 아, 해오리, 해오리, 해오리, 해오리. 해오리. 해오리 안 돼. 안 돼. 아. 그래. 다행이다. 야, 해오리 조금만 더 해봐. 와, 알았습니다. 해오리 조금만 더 해봐. 나올 거야. 아, 아. 주요 주요 그렇지 나 이스샤샤 샤샤샤 지자스 나왔습니다 와야와자 자자자자 자와 저희 동생 뽑았네요 드디어 와 멸망전 될 뻔했는데 <웃음> 왔다 그래도 운 좋게 해오리로 뽑았네요. 이야, 질이네. 야 라바, 너랑 이쁘다. <웃음> 아 하고 있네? <웃음> <웃음> 음. 여기까지얘가 눌러. 녹화 종료 눌러. 이거? 아. 어. 이거? 아니, 밑에 거.